잠들었다. 와서 고생만 지독히 했으니... 다행이네요. 이봐, 무드밀라. 어떻게 우를 찾았어? 흠. 연구기지 밖에서 청성이 들려 가보았더니 누군가 불꽃 신호기를 들고 서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 그는 마치 따라오라는 듯 우릴 인도했고 우린 뒤를 따랐지. 그러다 어느 순간... 사라졌다. 혹시나 싶어 주위를 둘러보다 너희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 그 녀석, 약속을 지켰구나. 위태위태해 보였다. 길을 안내하는 도중 몇 번이나 쓰러졌었으니까. 그는 필그림인가? 그래. 역시 그랬군. 흠. 눈보라가 그쳤다. 덕분에 통신도 살아났지. 방주에 연락을 넣었다 곧 수송기가 도착할 거다 돌아가서 수리를 받고 푹 쉬도록 해라 바보같은 시종도 잘 챙겨주고 고마워 신세졌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앨리스요 인사를 또 오실거죠? 그래 하트의 여왕을 아직 쓰러뜨리지 못했으니까 강해져서 돌아올게 예. 그럼 저도 힘을 키워놓을게요! 하트의 여왕을 꼭 같이 쓰러뜨려요! 그땐 전설의 보기도 꼭 보여주세요! 어, 약속할게! 빌린 걸 돌려주러 왔다 몸은 좀 괜찮나? 너는 계속해서 괜찮다고만 말하는군 그 헬레틱과 연이 있어 보이던데 그런가? 받아라 조사해봐라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 뭐지? 인간, 내가 지상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알고 있나? 이미 너희와 나는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다. 절대 상대의 세계를 부수지 말도록 상대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세계를 일부 내어주더라도 상대가 지금껏 계속 살아왔던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세계를 절대 부수지 마라. 때가 되면 연락하도록 하지. 돌아가겠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 잡는가? 작전 수고 많았네 굉장히 고생을 한모양이군뭐 살아있으니 무엇보다 다행일세 어쨌든 자네를 긴히 부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지령이 내려왔기 때문이네 도커티브와 연속 조우 후 생존한 지식어는 자네가 처음이네 빌그름및 헬레틱과 접촉했으며 그들의 교전을 직접 목격한 지휘관 역시 자네가 처음이네. 헬레틱이 된 이전부와 니케와 조우한 것도 처음이고. 해서 나를 비롯한 중앙정부 주요 인사들은 결정을 내렸네. 자네가 지상의 존재들과 접촉률이 비상하게 높은 것에 기인. 자네와 자네 휘하 스쿼드를 특수 별동대로 임명하기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걸세. 부사령관 아래로는 자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지. 또한 부사령관 이상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거부할 수 있네. 타당한 이유만 있다면, 보고만 적절하게 해준다면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특수한 별동대이세 정보 은폐 역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 아, 3대 회사의 CEO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네. 이건 내가 직접 건의한 내용이니 참고하게나. 대신 주둔지는 전초기지로 유지되네. 발전도가 역대급이라 다른 적임자가 없더군. 앞으로 자네는 전초기지에 머물면서 지상의 존재들에 대해 자유롭게 조사해주면 되네. 방주로의 이동도 자유로워지니 마음껏 움직여보게. 추가로 자네와 자네 휘하의 스쿼드는 한 달간 휴가일세. 자네도 니케도 너무 많이 망가졌더군. 이 기회에 정비를 좀 하도록 해결하고 싶은 일이 많겠지만 일단 쉬게. 이건 명령이야. 난 자네가 중앙정부의 눈에 들지 않기를 바랬네. 그들의 욕심은 사람을 갉아먹지. 그렇게 전초기지를 올려보내. 그들의 눈을 피하게 할 생각이었네만 이렇게나 금방 눈에 띄는 업적들을 세울 줄이야 음. 그만 나가보게 나는 5분 뒤에 회의가 있어서 말이야 고생 많았네 스승님, 몸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엄청 빨리 났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 되지? 뭐... 말은 기세 좋게 했지만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야 한달 동안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딱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없었어 필그림이 준탄화는 내보물질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자체가 안된 미지의 물질이라고 해요 아우터림까지 갔다 왔는데도 수확은 없네요 그리고 엑시아가 말하기를 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토리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중앙정부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알아내긴 힘들 거라고 헬레틱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 헛발질이야 기록 자체가 너무 적어 도는 도시괴담 같은 건 여럿 있었지만 말 그대로 도시괴담 사실 여부 같은 건 전혀 확인되지 않았어 당연히 뇌가 파괴되어 죽은 마리안이 어떻게 살아있으며 헬레틱이 되었는지도 알 방법이 없어 중앙정부의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얘기가 하나로 좁혀지네 지휘관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는 출입 언급입니다 제 아무리 특수 별동대라 하더라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어떤 루트를 택하든 중앙정부라는 턱에 막혀버리는데! 앤더슨 부사령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난그 인간 못 믿어 뭐가 목적인지도 모르겠고 허구한 날뭐 시키기만 하고 제대로 챙겨준 것도 없잖아 그건 그래요 그리고 필그림이 준 탄환이 보통 탄환은 아닐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 탄안에 잠들어 있는 화약의 요정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음, 공유했다가 괜히 일이 커질 것 같단 말이지 어? 그러고 보니 엑시아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지상에 현 중앙정부의 것과 비슷한 규모의 시설이 있다고 그래? 유비와 그이 땅들이 오셨습니까? 아, 어, 그건... 그건... 음... 음. 아니,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 여전히 이상한 녀석이야! 그 오랜만에 지상으로 올라가나요? 군수품 제조시설로? 지휘관님, 어떻게 할까? 헬레틱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어 필그림이 졌다는 그 탄환은 운 좋으면 실마리가 잡힐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왠지 평범한 탄환을 줬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라저 백시아 갈게요 안녕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시프트! 헤헤, <웃음> 오랜만이죠? 저 사실 카운터스 전속 오퍼레이터로 지원했거든요 딱히 지원자도 없고 해서 바로 당첨됐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랑 같이 행동하는 거야? 예! 어? 한 스쿼드의 스파이가 둘이라니 너무 호화사양 아니야 응? 둘이라니요 너랑 시프티! 어... 우와! 저 완전 잊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잉그리드 사장님의 스파이였어요! 저... 아니스... 아무리 그래도... 스파이 같은 농담은 좀... 음, 농담 같아? 당연히 농담이지.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진짜 스파이 같게. 그, 그렇죠? 저도 모르게 겁먹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나요? 특수 별동대가 되셔서 공식적인 정보가 안 들어오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작전 때마다 물어봐야 할것 같아요 물론 먼저 말씀해주시면 더좋고요아 우린 그냥 바람 좀 쐬러 왔어 한 달이나 지상에 못 올라왔더니 좀 있쑤셔서 음, 아하 그렇군요 응 이제 슬슬 돌아가려고 공기 좋네 역시 지하보단 지상이지 좋네 특수 별동네 허가도 안받고 지상으로 막 올라올 수 있고! 음. 그렇군요. 그럼 저도 퇴근해봐도 될까요? 사실 오늘 아크레인즈 특별편 방송날이라 봉방사수하고 싶거든요. 아, 그래? 미안한데 녹화 좀 해줄래? 나도 챙겨보거든! 여신전배 아크레인즈! 예, 물론이죠. 그럼 가볼게요. 다음에 나가실 때또 연락할게요 어, 그래 저...